오늘 참석 예정이었던 신영 배우는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소주연씨입니다. 정말 러블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소주연이지고 김삼의 매력에 이끌려 동성경은 파견 근무를 맡아놔서 물러왔게 됐죠. 시즌에서 지원이 오고 싶죠 여러분? 네, 안 들어가요. 애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중국어과 전문의 유나름 역의 소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다시 한번이 낭만과 사랑 가득한 현자,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. 마지막 촬영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열심히 잘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